아이템 갖고 온것좀 넣을게요, 집에. 그다음에 이거 엔진 부품들이랑 아, 그 캐빈님. 응. 길거리에서 응. 이런 거 보이잖아요. 음. 응. 앉으셔 오셔도 돼요. 아, 늑대다. 그래요. 아, 너무하네. 와우. 그러면 나 가서 가서 이제 나 그러면 또쾌와 네, 다들 나머랑 돌 쾌화시면 될것 같아요 나 어떻게 나봐 이거 앉아서 가야지 앉아서 자 <웃음> 아유 아유, 그냥 <웃음> 두, 두분다 뒤로 나와보세요 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, 샴푸하면서 같이 앉기 눌러주시면 올라가거든요? 오오 샴푸하면서 앉기 <웃음> <안>. 자, 이애님잘 <인앤님. 웃음> 보라고, 나를 아니요 그것도 맞요 아이고 깼잖아요 <어이고, 어이고, 웃음> 아 어, 우리 여기 불 키는 거 있었는데? 아무거 어, 없어서 꺼졌구나 아 진짜 밤에 걷는데 쇠깃어요. 동물 발소리 나면 제일 무서워 산이와나 <놀람> 네. 미쳤네 나 진짜 이 게임에서도 껴? 어이가 없는 게나 공중에 떠가지고 나 이거 도끼질도 못해 아니 별의별 게임에서 다껴 나는 말이다 말리다 나이스 나이스. 말이다 말이다. 나는 때리지 말고. 나 출혈 나 출혈났어. 나 출혈났어 이씨 누가 내대 가리 깠어. 기분 나시. 아 기분 기분 나시 기분 나지. 여러분 끄죠 이경로가 짱이죠 지금. 벌써 몇 개야 속재가. 그지 대박이지. 경로가 이게. 잠깐 실어갔나요? 나똥 싸고 왔어 예? 아, 어. <웃음> <웃음> 언니 언니 <웃음> 아 그렇구나 언니 응가 얘기를 한 300명이 들었겠는데? 축하드립니다,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700명이 들었어요 정확히 이거 영상으로 올라오냐고요? 여러분들 아니요 그... 안 올라올 거예요 저희 보고 <웃음> 일단 썸네일이 어떤 여성분 그림자가 저똥 싸고 왔어요면은 보시면 돼요 안돼요! 와 누굴까 궁금하다 이네님 되게 미인상이다 난이는 와 살벌하던데 그냥 언니 이게 케빈님 어? 케빈님 거울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? 아니 근데 일강 동양형 미인상이고 지금 이네는 거의 약간 그리스 미녀 같은 느낌이고 나 약간 좀 살발하네 나도 약간 와 뭐야 뭐야 가려야겠다 아, 돼. 아 가려야 돼 가려야 돼. 아, 난이는 아예 박살이 났던데 그냥 얼굴이 <웃음> 아니 <웃음> 저도 저도 봐주세요 저도 봐주세요 어 어디 어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여기,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위주, 많아 위주, 위주. 여기 여기 아 오오오오 오, 오, 오. 아 이쪽은 약간 좀 흑인 미인상이네 여기는또 죽어 섰는데 보이는 여보 지금 박살이 어, 났잖아 어, 지금 막... 아니, <웃음> 아니 내 캐릭터 예쁘다니까 이 정도면 예쁜 거지 아니 눈 쪽이 이상하다고 눈 쪽이 지금 약간 아니, 그렇다고 불로 지지지 마세요 지금 아니. 눈빛이 이상하다고 지금 <웃음> 어 근데 이거 뭐야 야 여기 문 틈새로 이 상자가 열려요 바깥에서요? 어 바깥에서 열려 이거 내가 발견함 이거 내가 발견함 <웃음> 칭찬 부탁드립니다아와 더블... 우와 대박인걸? 와 <웃음> 진짜 영원히 <웃음> 흘렸다 <진짜. 웃음> 음. 화장실 한 번만 <웃음> 갔다 와 그럼 바로 <웃음> 썸네일이야 감사합니다 야 아님? 이거 집 되게 좋아졌다 뭐지? 엄청 넓어졌다 아 감사합니다 <웃음> 오늘은 저목 캐면 돼요? 나무케 와요? 이제 하고 싶은 거 천천히 하셔도 돼요. 깡통 파밍 같은 것도 해보셔도 되고 아, 아니면 저희 있는 쪽으로 와보시겠어요? 사윤님이랑 다솔님이랑 슈곰님 있는 아. 저쪽으로? 제가 이거 드릴게요. 이거 저희랑 같이 다니면서 깡통 캐실 때 이걸로 캐시면 한 방이거든요, 깡통이? 깡통? 네. 이게 저희가 마인크래프트는 다이아가 돈이잖아요. 이... 러스트에서는 스크랩이라는 게 돈입니다. 이이. 그래서 저희는 돈 벌러 갈 거예요. 오케이. 한번 때려 보시겠어요? 화사. 네, 그러면은 이게 스크랩이 나오죠, 그렇죠? 음, 이게 음, 이제 돈이에요. 집에 왔습니다. 나이스 잘하셨습니다. <웃음> 여기 방 하나씩 있거든요? 아 근데 우리 진짜 잘 먹었다 음? 원래 방에 창이 이렇게 없나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방에 창 있으면 죽어요 아 그래요? <웃음> 구석에다가 요거 이렇게 놓고 어 여기 내방 근데 이거 모닥불 방 안에 켜놓고 문 닫고 있으면 질식해 사망하는 거 아닌가? <웃음> 여기가 내방 아니었나? 아 이게 내 방이었다. 아니 이내님내 방에 왜 들어와 있음? 야, 안 되겠어. 예쁘면 다야 지금. 아까부터 눈 눈만 돌려 이거 눈알만 돌린다 이거. 여기가 지금 모닥불 도 있는 거안 보여? 이거 모닥불. 어, 빨리 가요. 어내방문 뜯었어. 슈코님이내 방문 뜯었어 네, 네, 네, 네, 네 방. 여기 내 방임 모닥풀 내가 설치했.. 어 사람이 지금 제가 이방 쓰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짝을 뗐는데 케빈님이 있는거예요 아니 슈코님내 네 방문을 이렇게 떼서 부숴버리면 어떡해요 나 여기 지금 얘딱봐 일로 들어와봐 <웃음> 여기 내가 모닥불 <웃음> 설치해놨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누가 계시네? 이러고서 호들짝 놀라가지고 나 지금 옆에 방문 뗐잖아 아니 이미 늦어버렸잖아 내 방문이 없어져버렸다고 <웃음> 아니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. 사생활이 노출되어 버렸다고 아니 다 해줄게 다해줄 항상 남자방 들어올 때는 어?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그러니까아 나는 아예 몰랐지 거기 어? 계신지 큰일라 이거 그래가지고,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남자들 둘이서 깜짝 놀랐잖아 남자 <웃음> 둘이서라니 말 조심하세요 지금 이네 아, 님이요? 아니, 어? 있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화딱짝 놀라가지고 나 바로 문을, 문을 떼가지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. 어, 어 케빈님 왔다. 케빈님. 네. 케빈님한테 아까, 네. 아까 제가 사진의 의미로 네.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네. 3층으로 한 번만 올라와 주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진짜. 진짜. 예. 사진의 의미로 방문을 <웃음> 제가 어떠세요? <웃음> 이 미친 느낌 남은 누구죠? 투사 아닌가요? 투사 누구야? 방금 이 분노의 철퇴로 내가 내려친다 투사? 투사 발언?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웃어도 되는데 난이야 넌 <웃음> 아니, 아니야 가면이 났어. 난이 너는 아니야 가면서 빨리. 종이배? 이 누구야? 내총 가져간 사람인가봐, 종이배. 자고 있는 어내방 어떻게 들어온 거지? 근데 나 자물쇠 잠겨 있는 방이었는데 뭐지? 오 외벽 봐라. 와와 와, 뭐야 이거. 와 뭐야 대형 화로가 이건가? 와 뭐야? 어머나. 와. 대박 우와 우리 집 진짜 개멋있네 우와 대박 이거 돈도 살짝 들렸다 가볼까요? 여기 안가보셨습니까 오케이 응. 올라가는 거 저희죠? 올라가는 거? 어? 어? 누구 쐈어 나 쐈어 누가 아씨 나 부상 당했는데? 살려줘요 아이템 가져가셨어요? 어! 가져갔다 내 아이템 지금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총을 이렇게 갈기는 이런 나쁜 <웃음> 이런 악당 같은 사람이 이 마을을 살고 있다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, 네. 다 왔어, 다 왔어. 아, 물론 어, 중간에 사고가 한번 있었지만 음. 응다왔음 <웃음> 음, 무기 내리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전구역 셀프 이거 큰 헬기 사는 게 낫나? 큰거 타고 다 같이 다닐까요 그냥? 그게 아니 뭐 그거... 사고 싶은 거사 우와 저거요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 거 아니고 어 남의 거예요? 안녕하세요 타레님 타레님 거예요 이거? 아니에요 이거 제거 아닌데 탐나가지고 구워있어요 아. 아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아 이게, 아, 이게 저희 거예요. 거래요 하하하 <웃음> <이거 뭐야>. 부럽나요? <웃음> 어, 개 좋다. 맹굴이 자신 있나? 어, 자신 있죠. 이 날을 위해서 핵이 마한대 빠슴 먹었어요. 아니, 괜찮은 거 맞음? 캐빈 님 뒤에 들어가면 탈수 있거든요. 뒤에 그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발강기 누르고 계셔야 돼요. 안 아니, 치면 이거 어떻게 가? 캐빈 님 지금 가진 아이템 뭐 있어요? 가진 아이템 뭐 소중한 거 없어. 다 버려도 돼. 그럼 케빈님 죽고 집에서 뵙겠습니다. 아 늑대다! 나 지금 아니, 여기서 멀커라서... 죽짱. 죽짱. 죽짱. 아니. 아니. 나 여기 미션 임파서블 아니, 죽... 찍을 테니까 아니, 아니, 가. 메달려갈 거야. 근데 그거 떠나도 안 되네. 매달려 갈 거야. 데려... 미션 임파서블 데려... 찍을 거야. 저희 데리러 올게요. <목소리> <웃음> <목소리> 아니 죽어. 왜 아니, 달려 거기? 있을 거야? <웃음> 미션 임파서블 <웃음> 찍을 거야. 거기, 거기 죽는다고. 미션 <목소리> 임파서블 찍을 거예요. <웃음> 아, 저희가 밖에 내리면 죽을까 봐. <웃음> <개는 웃음> <죽어? 웃음> 아! 아! <웃음> 죽는다고 <웃음> 저기 있다. 내 <웃음> 버리고 가늘기. 아이 너무 썩운데 근데 우리 헬기 앞쪽인가 뒤쪽인가에 헬기가 붙었는데? 헬기가... 맞죠 알고 있어요. 와, 잠깐만, 이거? 연료가... 왜 연료가 몇인데? 연료가 어? 아... 연료가 없었네? 있는 줄 알았는데. 어? 와, 출혈. 어 연기 나는데? 우리 헬기? 아이죽어 아! 사라졌다 사람. 우리 헬기! 응. 헬기를 타지 않은 건 첫눈이었나? 근데.. 난이 시체에 적게 많지 않아? 재료가? 맞아요 맞아요 미르다요 님이네 또? 또? 또? 선생님.. 이렇게.. 막.. <웃음> 야 뜬다 헬기 <웃음> 미르다요 사냥파티 만들자 몰라 질렀어. <웃음> 10만 원 가.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